안녕, 화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화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속눈썹 정말 쉽고 빠르게 샵에서 속눈썹 받은 것처럼 한올한올 한올 깔끔하고 예쁘게 컬링해주는 마스카라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뮤드에서 새로운 마스카라가 출시되었어요. 뮤드 뉴 인스파이어 컬렉션이에요.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세가지 컬러와 인스파이어 멀티 픽서 마스카라 한가지 컬러로 총네가지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얇은 초슬림 브러쉬여서 짧은 속눈썹까지 하나하나 발굴해서 컬링을 잘 해주더라고요. 눈 곡선에 맞게 커브가 들어가 있는 브러쉬여서 그냥 쓱쓱 바르기만 해도 속눈썹 컬링이 되게 잘 됐고 이 브러쉬가 얇다 보니까 한겹 발랐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연출해주고 한코두코더 바르면 조금 더 또렷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멀티픽서 마스카라랑 같이 사용했을 때 속눈썹 컬링 유지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진짜 새벽과 술 먹어도 처짐없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눈썹 표현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은 것처럼 한올한올 결이 살아있는 그런 속눈썹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이 제품 사용했을 때 아이 메이크업 컬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보이더라고요. 이 제품 외관부터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유두의 아이덴티티 컬러인 이런 모브톤의 패키지부터 굉장히 감각적이고 딱 가지고 있으면 너무 예쁜 이런 패키지죠. 인스파이어벌 티픽서 마스카라 먼저 보여드릴게요. 1호 클리어 블랙 한 가지 컬러로 나왔고 얘만 단독으로 사용해주면 원래 내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또렷해진 느낌으로 쌩얼카라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속눈썹이 직모여서 잘처진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제가 기존에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속눈썹이 하얗게 딱딱하게 굳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이 제품은 약간 불투명한 블랙 컬러여가지고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없었고 오히려 내 속눈썹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한듯안한 듯한 메이크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내 원래 속눈썹보다 또렷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면서 속눈썹 컬링이 이렇게딱 유지가 잘 되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이거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요 제품이랑 마스카라를 같이 사용해주는데 정말 철벽처럼 처지지 않는 짱짱한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케니 컬링 마스카라는 세 가지 컬러로 나왔고 또렷하고 선명하게 속눈썹 존재감을 살려주는 블랙 컬러 붉은기 없이 따뜻한 고동색 컬러인 브라운 컬러 그리고 오묘하게 핑크빛이 감도는 듯한 밀크 브라운 컬러인 에스프레소 컬러로 총세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눈 곡선에 맞게 설계된 초슬림 커브 브러쉬가 특징이고 이렇게 커브가 들어간 브러쉬가 그냥 쓱쓱 바르기만 해도 속눈썹을 한올한올잘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화이버가 들어있지 않은 화이버 프리 마스카라여서 시간이 지나도 가루 떨어짐이나 번짐이 없었어요. 블랙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컬러기도 하고 속눈썹의 존재감을 확실히 살려주는 컬러여서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도 붉은기 없는 고동색이어서 눈에서 동동 뜨는 느낌 없이 차분하고 따뜻하게 눈매를 살려주는 컬러고 저는 웜톤 계열 메이크업할 때나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을 때 브라운 컬러를 활용해주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컬러는 핑크빛이 오묘하게 들어간 밀크 브라운 컬러여서 속눈썹에 발랐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과 오묘한 느낌을 주면서 약간 울먹 메이크업 느낌으로 오묘하게 연출해주기 좋은 컬러예요. 이 마스카라가 바르고 나서 한 30초 정도 있으면 딱 픽싱이 되는데 픽싱되고 나면 은 이렇게 물을 뿌려도 번짐이 없고 유분에서도 번짐 없이 강력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블랙 컬러를 활용해서 하루 종일 처짐없이 옆에서 메이크업 받은 것처럼 예쁜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뷰러를 살짝 달궈주고 속눈썹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컬링을 해줍니다. 뷰러로 컬링을 잘 해놔야지 이제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그 예쁜 컬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뷰러를 해줘야 돼요. 요거 뮤드 브러쉬 키트에 있는 마스카라 빗인데 얘로 이렇게 빗어줍니다. 이거를 빗어주고 안 빗어주고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빗어줘야지 이게 엉킨 것도 잘 풀리고 마스카라 하고 나서 빗어주면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이렇게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고 나서 인스파이어 멀티 픽서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정말 얇은 솔이 특징이에요. 픽서는 뿌리 부분 위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게 솔이 엄청 얇으니까 눈두덩이에 묻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 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픽서 마스카라만 사용한 건데 눈이 훨씬 또렷해진 거 보이죠? 여기가 안 한쪽 여기가 한쪽. 이게 컬러가 살짝 불투명한 블랙 컬러다 보니까 하얗게 변하는 그런 픽서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얘만 단독으로 사용해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렷함이 딱 살아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좀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원한다. 약간 쌩얼카라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단독으로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픽서 마스카라 사용해주고 마스카라 바르면 지속력이 진짜 너무 좋아져서 제가 아침 8시에 화장하고 새벽 3시에 화장 지웠을 때도 이 픽서 마스카라 사용한 날은 속눈썹 컬링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지속력이 진짜 짱 좋아요. 멀티 픽서 마스카라만 사용했을 때 속눈썹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컬링된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 멀티 픽서 마스카라 이 속눈썹 앞부분 여기 이렇게 결 살려줄 때도 사용해주니까 좋더라고요. 브로우 결 살려주는 게 계속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얇으니까 이렇게 브로우에 사용해줘도 뭉침 없고 결 살려주기도 좋아가지고 종종 이렇게 브로우에도 활용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멀티픽서 마스카라가 다 말랐으니까 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 저는 속눈썹이 또렷한 게 좋아서 블랙 컬러를 제일 자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눈 곡선에 맞게 설계된 이런 커브 브러쉬가 특징인데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빗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가 엄청 얇아요. 이 초슬림 브러쉬 덕에 정말 숨은 속눈썹까지 꼼꼼하게 찾아서 컬링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화이버 프리 제품이어서 화이버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가루날림도 전혀 없었고 화이버가 들어있지 않는데도 이렇게 바르면 속눈썹이 길어지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신기했어요. 뿌리부터 그냥 살살 올려주기만 해도 속눈썹 뭐 하나하나를 깔끔하게 컬링을 해줘서 짱짱하게 컬링이 생기거든요 확실히 블랙 컬러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속눈썹이 딱 또렷해 보이면서 선명한 느낌을 낼수 있어서 저는 블랙 컬러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언더에 에스프레소 컬러를 사용해서 오묘한 느낌을 내주는 거에 요새 빠졌거든요 이게 스키니한 마스카라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발라도 많이 묻어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 에스프레소 컬러가 밀크 초콜렛 같은 부드러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 부분에 발라줬을 때 굉장히 오묘한 느낌을 낼수 있어서 요즘 이렇게 발라주는 거에 빠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뮤드에서 새로 나온 이 멀티픽서 마스카라랑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활용해서 이렇게 예쁜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얇은 스키니 마스카라인데 이렇게 제품력이 좋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되게 놀랐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마스카라 사용했던 날 메이크업 샵 갔다 온거 아니냐고 속눈썹도 붙인 거 아니냐는 소리 들었을 정도로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깔끔하고 꼼꼼한 컬링 짱짱한 속눈썹 속눈썹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거든요. 정말 얇은 요 브러쉬가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속눈썹을 잘 살려줘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한올한올결 살린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이렇게 작으니까 이렇게 파우치에도 쏙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서울 왔다 갔다 할 때도 요 제품 꼭 챙겨서 다닐 정도로 요즘 정말 테스트 하면서부터 저의 최애 마스카라가 돼버린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올리브영에서만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속눈썹 보고 뽐뿌 오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